거를 다시 작동 시킵니다. 자 유리 벽이 열리고 다시 도망가는 주인공. 결국에 저 빛은 효과가 없던 걸로. 오 여기 이블로 나왔던 구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야 드디어 잡혔다. 오호.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이제 반반의 유치원 3 공식게임이 드디어 곧 출시가 되는데요 그 전에 반반의 유치원 3 준비할 겸 어격이님 영상으로 미리 공부를 해볼까요 e 스 i 릿자 영상 시작합니다 저 플로피 팬츠는 지금 코치 피클즈를 구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인공은 톨 빅터한테 끌려와서 이 정원에서 쫓기고 있는 모습이죠 자이 정원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합니다 이 몬스터들을 피해 저 이제 등장한 진짜 톨빅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야 긴팔 원숭입니다 우와 손이 그냥 촉수처럼 계속 나오죠 사방에서 쫓아오는 손들 빨리 도망가야합니다 야 여기 고무고무 고무 인간이에요 자저족수 손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주인공 자 이제 도망갈 때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우와 위에서 노려보는 게 진짜 무서워요 자 계속해서 도망가는 주인공 다른 분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네요 우와 근데 진짜 파송송. 파 송송 파가이 끼지 않았어요 파 뿌리 네, 이거 멋있어 생긴 거는 좀 너무 뜬금없게 생기긴 했는데 일단 컨셉은 확실히 잘 지켰어요 오 뭐야 큰 정원이 하나 있죠 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우와 드디어 빅터의 본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손들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고요카드키를 작동시키니까 오 어떡해 야 무슨 투명벽이 내려가면서 손을 잘려버렸습니다 자 드론을 하나 작동시키고요 버튼을 누르면 열이 감지가 되는데 뭐야? 유리벽을 부수고 그냥 들어오는데? 오! 뭐지? 저 열같은게 톨비터를 뭐 타게 만드는건가? 자 드론으로 버튼을 하나 더 누르니까 열이 또 나오죠 식물은 열에 약한데 와 그냥 부셔버립니다 오! 효과가 있는건가? 일단 저 열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부터가 자. 오. 그냥 부셔버리고 효과있는거 맞아? 오한대 맞았습니다 주인공 비틀비틀 그래도 드론을 작동시키죠 야쫓아온브로콜리와파프리야 이거 야어떻게저 이제 브로콜리 무침 못먹어 자 이거를 다시 작동시킵니다 자 유리벽이 열리고 다시 도망가는 주인공 결국에 저 빛은 효과가 없던걸로 오 여기 이불로 나왔던 구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야 드디어 잡혔다 오호! 음, 어? 어? 너는... 야 우리들의 영웅 고치피클즈가 등장하면서 영상 끝이 났습니다 야 멋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야 언제 또 농구공을 들고와서 치유가 다 됐나봐 플러피 펜츠가 드디어 살려줬네 음, 자 농구공을 한대 마치고 와 페이즈 1의 1장이었죠 코치 피클즈가 아, 뭐 니블러가 물론 제일 세긴 했는데 와 코치 피클즈가 나타나면서 주인공을 구해줍니다 또야 이게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고 너무 영혼의 파트너가 아닐까 싶네요 이야 진짜 위험할 때마다 지금 몇 번을 구해줬습니까 한네번은 구해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다음 영상이 아마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게임일 것 같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ms툰즈님의 영상인데 여기에서도 고치 피클즈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곳은 리블러가 있던 곳이죠. 오 여기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는 곳인데 이자들이 사방에 놓여있고 오이 구덩이 밑에 리블러의 눈이 있습니다. 셀린의 상위호환이죠. 우와 크기 진짜 크다. 이야 야뭐야 버격이님 영상보다 더 근육질에 덩치가 더 큽니다. 우와 눈에 한대 맞아버린 주인공 그냥 바로 쓰러지죠. 야, 또 오, 어, 드디어 역시 우리의 영웅 코치피클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야, 코치피클즈도 능력이 있었네. 크기가 훨씬 커지네요. 자다리한쪽 공격 피해주고 자, 코치피클즈와 니블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이런 명경기를 또 다시 보게 되네요. 야, 다리 한쪽 무너뜨리고 근데 니블러도 코치피클즈랑 싸웠을 때 주인공과 합심해서 싸우지 않았으면 졌죠. 니블러가 너무 세가지고 일단 카드키를 얻어서 문을 엽니다. 자, 여기는 애들이 잠자는 곳이죠. 일단은 두 명이 싸우는 걸 뒤로 한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 자 카드키를 통해서 어? 인식이 안되는데요? 카드키를 찾아야 될것같아 아마 이 침대들 사이에 있겠죠? 뭐야 저건? 대게 쿠션같은건가? 자 일단은 저, 저 둘이 싸우는 걸 뒤로 한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쿠션같은걸 찾았고 야, 오늘 리블러가 너무 세가지고, 빨리 도와주러 가야 할것 같아요. 코치 피클즈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빠르게 찾으러 가야 합니다. 자, 두벅두벅. 두벅. 빨리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어? 여기 있는 건가? 쿠션 같은 걸 계속 많이 준비합니다. 카드키가 아니었나 보네요. 오!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와, 우와! 뭐야, 저거? 아 니블러가 결국에 이겼어요 어떻게아 코치피클즈 쓰러졌습니다 야, 어떡하냐 우와 덩치가 너무 큰데요? 어? 우와 뭐야? 우와 저 서린이 니블러를 찌부시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더센 몬스터가 저 서린이었던 거네요 우와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에디 플레이 타이님의 영상인데요. 공식 트레일러를 이제 모든 몬스터를 다 등장시킨 모습이라고 합니다. 야... 모든 벽화를 쳐다보는 몬스터들 그 중에 왼쪽부터 살펴보면 이제 최종 보스 스팅어 플링과 신규 보스 우루루가 서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전에 기존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다 나왔죠. 자, 왼쪽부터 전보조 씨, 그 옆에 새끼 오피라버드, 그리고 민트 오피라버드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에 진짜 귀여운 민트색 오피라버드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죠. 그, 공식 트레일러에 에빌 반반, 악마 반반이 쫓아올 때, 이 민트색 오피라버드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게 바로 내일 밝혀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반발리나 셀린, 토드스터, 그리고, 저...캡틴 피들스랑 남답이 있는데 남답리나가 안보이네요 일단은 계속 봅니다 저거 맨 오른쪽에 절피어스다 그쵸 야 이러면서 언제 나오는지 나옵니다 5월 5일 23년도 라고 하죠 와 이제 5월 5일날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게임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스토리 파헤치면서 놀아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와 이제 3가 진짜로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과 재밌는 영상으로 같이 게임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